스턴트 레이스에서, 이거, 폴가이즈, 이두 개의 맵을 지금 해볼 겁니다. 얼공이요?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이것이 바로, GT5 버전. 어,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나똥커 아닌데? 어? 어, <웃음> <오>, 뭐지, 방금? 어허, <웃음> <웃음> 아니? 자, 가면서. 이거 어떻게 하? 여기 올라간 방법이 있을 텐데? 머리를 써야 돼, 머리. 뭔가 여기 힌트가 있는 건가? 가면서. 꼼수를 써야지, 꼼수 자뛰어들리지 말라고! 이 <웃음> 자아! 네. 안 돼! 이 공을 굴려갈까? 저기다가? 이 공을 쓸때가 있을 거야 바로 여기죠! 여기! 그래 이거야! 이거 이거 누가 잡아줘야 돼! 먼저 가세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이거 밟고 올라가서 점프를 뛰어! 밟고 올라가서 점프를 뛰어! 점프를 뛰어! 점프를!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힘을 합해야! 잠시만요! 올라왔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나이스 샷! 어? 자동차를 탔고요 이게 뭐지? 폰이 이거로 바뀌었습니다. 오! 벽을 때리면은 벽이 뚫려. 이것이 바로 팀워크 여러분들 GTF가 이런 겁니다. 원래. 오, 여기 뚫렸다. 여기 왼쪽이야, 왼쪽. 오른쪽으로. 곧다셔. 대소보에게. 뭐 자전거? 하, 아, 근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멈추면 죽는 거야. 엔진 풀업. 장문님무진 그대의 노동자에 건배. 돌봐 따르릉따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여기는 좀 표도 될거 같아. 그죠? 그렇지, 나이 샷.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엔진 출력이 부족해. 아, 안 네. 돼, 이거 다시 해야 돼. 앞으로 와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 그런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 지금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이거 스탑. 하하 멈추면 안 된다니까, 이게. 가자! 어. 직진, 스타트, 잘 들어왔어. 마이스 샷, 들어왔어. 폴 가이즈. 아, 여기 보이네. 콜가지도 시참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어요 어 이분 오늘 처음 본 사람인데 밀어버렸어 안돼 <웃음>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타이어야? 타이어 반갑습니다 도도도도도도도 여기서 떨어지는게 맞아요 원래 떨어지는게 맞고 호옥 다시 나면 어떡해 물음표 멈춰 왜 갑자기 왜왜 왜, 왜, 왜요 왜 물음표 멈춰 여기서올라서 착지하시면은 성공적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F1카 등장! 벽타기죠? 벽타기는 너무나 즐거워 어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다시 여러분 목소리 좀 깔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디아님 반갑습니다 세팅의 생방송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반가워요 여러분들 저같은 경우는 죽지 않아요 엔진프로장물의 미진 위로 올라가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위로 올라가시면은 저기까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 이거 난이도가 좀 높은데 근데 인간적으로? 세팅할 수 있어 여기서 좀 높게 올라가야 돼요 가장의 무게는 굉장히 높다 와이와이와이 아이 할수 있잖아 그지? 할수 있! 꺾이지 않는 네고도 풀어 어떻게 깨지? 내가 아까 감 잡았는데? 감을 잡았단 말어 잡았다 됐어 취향분은 리무진 1차 색상은 아이스화이트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엔진 풀어 나이스 샷! 어쨌거나 지금 힘든 고민은 다 넘긴 것 같은데 여기서 뭐더 이상 힘든 거 없겠죠? 더 이상 힘든 건 없을 거야 그지? 그지? 알았다 알았다 앗 아, 아 여기를 어떻게 가? 이 원통으로 들어가라는 소리인가 아, 여기에요, 여기? 오. 어이. 어이. 어이. 나 지금 잘 가는 거 맞아? 나 지금 잘 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어쨌거나 일단 가볼게요. 오, 됐어. 미션 클리어. 자, 다음 미션 들어갈게요. 폴가이즈 레이스. 바이크를 타고 출발하고요 이. 일. 출발 세트. 가자! 아, 어... 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정말 어? 나도 모르게 시프트를 눌러가지고 달릴 때시프트를 누르잖아요 어?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오른쪽이네 브레이크 찍으시고 이쪽으로 오시고 이런 것쯤은 피하기 쉽지 이거는 끝에 가면은 웬만하면 안 맞거든요? 아니 안녕하세요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얼공같은 경우는요 어 영상 오른쪽 밑에를 받으세요 그러면은 <웃음> 누군가의 얼공이 있습니다 저는 얼공을 한다고 했지만 그얼굴의 주인이 누군인지는 방송 제목에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난거짓말 하지 않은게 된거지 까 아, 이런 제자 리타야?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키아노 리부스가 방송하구나 드리노 김치? 김치 정말 맛있어요 한국의 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LSPD님이 만들어주신 점령매물 들어가볼게요 이게 공구리가 시멘트를 부른다는 뜻이라고요? 어, 굉장히 무섭군요 공구리 못치면 공구리 쳐진다? 뭔가 좀느와르 영화 제목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지 말마오 어, 저기 저기 요쭈아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아 따! 왔다갔다! 엥! 아 제가 이런 피비피를 진짜 잘 못해요 어? 이런 되게 못한다니까? 나이샷! 아니 에임이 안 좋은데 잡았어 포민널추발어 나이샷 1킬! 그렇지! 1킬 만더 하자 1킬 만 어? 1킬 만 하자 1킬 만아 이거 도망쳐 이거 못쳐 에잇.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크레인을 점령해야 된다 확인 남자라면 과감하게 뛰어내는 리 거지 에잇. 과연 1분 안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오! 스냅폼! 여러분들 <웃음> 이것도 쓰다라고 봐야 됩니까? 프리션? 아아니 <웃음> 에반데? 자 땡땡땡 여기까지